주관식 문제는 기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공개를 다 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가역반응, 비가역반응 쉽게 얘기하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을 때 정반응, 역반응이 다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가역반응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비가역반응입니다. 가역, 비가역 반응. 가역, 비가역. 그러니까, 자, 출발물질이, 출발물질 리액탄트 해서 R로 표현한다면 생성물질 프로덕트 P라고 기록을 한다면 자 이와 같이 정반응이 일어나고 또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면 은 이거는 가역입니다. 그런데 정반응은 일어났는데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비가역 반응입니다. 이렇게 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역, 비가역 반응 많이 봐왔어요. 해당 과정, 당신생 과정, 이쪽에 가역, 비가역, 특히 비가역 부분이 돌아가는 길이 왔던 길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다른 우회 길을 거쳐야만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피루부산 많이 봤습니다. 알파키토그루타르산 옥살로아세트산 알라닌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시트르산말산 이거 우리 TCA 사이클에서도 봤고요. 그 다음 아미노산 종류들, 우리 봤습니다. 자, 이거 나중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이 다시 언급이 될 거니까 꼭 기억을, 이번 기회에 구조식을 그려서,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효소 반응에서 저해의, 저해제, 저해 반응, 효소 반응에서 미칼리스, 멘텐 상수 KM값 뭐 최고 속도 자 이걸 가지고 경쟁적 저해, 비경쟁적 저해, 불경쟁적 저해 이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음 미카일레스 멘텐 식을 참고해서 자 V0는 Vmax KM substrate 농도분의 Substate 농도. 자, 이렇게 이 식을 참고해서 라인 위버 버크 그 이중 역수도시법으로 유도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이거 왜 유도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저기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유도해 보세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정리를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이어서 나오는 이 탄수화물 대사 뭐 해당 과정 자 이런 이 내용들은 제가 기존 동영상으로 담아서 올려 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더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어디냐? 한번 열어봅시다. 자, 보시면은 재생목록에 들어가셔서 영양사 국시시험 또는 영양생화 자, 여기에 보시면 은 나올 거예요. 자, 탄수화물 대사 탄수화물 대사 요약본을 일단 보세요. 요점정리 탄수화물 대사 시간이 꽤긴 시간이 아 지금 아 아이들이 너무 말랐어요